이런는 기술입니다. 일단 브레이킹도 슬로우 모션 보시고 아셨으면 아시겠지만, 손바닥이 위로 갔다가 손등이 위로 갔다가 하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손가락 힘도 많이 들어가고,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처음엔 어렵지만, 뭐 나중에 가면은 재밌는 기술이기도 해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뭐제 플리핑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충 그런 식으로도 돼요. 왔다 갔다 하는 거. 막 손바닥 위로 갔다가 손등이 위로 갔다가 하는, 그런 거 되게 좋아요. 그래서 플리핑도 그쪽으로, 많이 하는데 뭐 쓸데없는 말이었고요 아무튼 강좌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세이프핸드 주신 베이직그랩에서 시작하는데 먼저 제로라비티 풀투위를해줄 겁니다 더블릴렉스 강좌 때도 말씀 들었을 것 같네요 내가 내 강좌는 잘안봐 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원래 보통 풀투위이라는게 이런 식으로 세로로 세워서 하는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로라비티 풀투위은 이런 식으로 눕혀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제로그라비티라는 게, 지금 생각하시면, 생각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그냥 보통 체플린이라는 게 그냥 이런 식으로 세워서 하는 거지만, 제로그라비티 체플린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눕혀서 하는 거잖아요. 으흠.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로그라비티라는 게 눕혀서 했다는 기술, 눕혀서 한다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제로그라비티, 제로그라비티 풀트위를 해줄 거예요. 일단, 호라이즌타를 해주신 다음에, 바로 풀트위 시작 짓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제로그라비티 풀트위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있죠?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어요. 풀트위를 보시면 풀트위 순서를 보시면 중지로 내리신 다음에 양지랑 중지랑 잡고 중지위에 발리송을 올리잖아요 근데 브레이킹던에서는 어떻게 될 거냐면 바로 이렇게 될 거예요 뭔 소리냐면 손등이 위로 보이잖아 근데 여기서 중지위로 올리면 좀 이상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손바닥이 위로 보이게 만들어줄 거예요 포인트는 중지위에 발리송을 올릴 때 그때입니다 그래서 중지로 내립니다 그래서 펼쳐져요. 펼쳐집니다. 그때 중지랑 약지랑 잡고 중지 위에 팔려좀 올리잖아요. 이때 손목을 꺾어가지고 손목을 꺾어서 손바닥이 위로 보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세이프 핸드를 보시면 중지랑 약지랑 잡고 있잖아요. 검지는 빠져있고 그때 약지를 내려 눌러주시면서 눌러주시면서 약지 위에 발리석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세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지랑 소지랑 잡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거 어디서 만들었죠? 이거 전 강좌인 키스 굿바이에서 봤었죠? 이 자세에서 이렇게 약지 위에 올려주는 거이 자세에서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브레이킹던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브레이킹던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풀추웰하고 이렇게 약지위에 발등을 올리는 것까지 이런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손등으로 돌아갈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약간 막힐 수도 있어요 자이 자세에서 손등이 위로 보이도록 이런식으로 손목을 꺾어주는데 꺾어주는 힘으로 새끼 손가락으로 눌러주면서, 그러니까 꺾는 힘과 새끼 손가락으로 누르는 힘으로 펼쳐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네, 약간 과장되게 했지만 이런 식으로 펼쳐주는 겁니다. 펼쳐준 과 동시에 이거를 이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펼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 손가락을 놓고 중지랑 약지랑 잡는 겁니다. 그래서 중지로 회전을 줄 거예요. 그다음 검지랑 중지랑 잡고 헬벤트로 마무리하면 브레이킹 단이 끝나게 돼요. 자 다시 해봅시다. 자이 풀트위를 아제로그래피티 풀트위를 해주시는데 중지에 발리송을 올리실 때 이런 식으로 손바닥이 위로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약지 위에 발리송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손등으로 손등이 위로 보이도록 손목을 꺾어주시는 힘과 수지를 어, 밀어주시는 힘으로 펼쳐주시는 겁니다. 자이 자세에서 펼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펼쳐주는 힘을 계속 이용해 가지고 중지 지금 소지랑 약지랑 잡고 있죠 계속 잘 보세요 지금 소지랑 약지랑 잡고 있어요 그때 소지는 빠지시고 소지랑 중지랑 잡고 중지로 약간 회전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검지랑 중지랑 잡고 헤벤트로 마무리 하는 게 브레이킹 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끊겼는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일단 손바닥이 위로 보이게만 어떤 식으로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되는지만 일단 풀투를 했었죠. 풀투를 해주고 그리고 약지에 위 발리송 올렸어요. 그냥 임의적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약지에 위 발리송 올리신 다음에 사다리 올라가듯이 약 어, 뭐냐 소지로 내려주시면서 중지랑 잡고 해주시고 중지로 약간 회전을 주신 다음에 그 헬벤트로 마무리하는 게. 브레이킹 던이에요. 그래서, 풀트위를 하고, 약지 위에 올리시고, 사들이 타는 것처럼 올리신 다음에, 헬벤트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호라이즌타를 하신 다음에, 제로그라비티 풀트위를 해주시는데, 중지의 발리성을 올리실 때, 이렇게 손바닥이 위로 보이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약지의 발리성을 올리신 다음에, 그리고 손목을 꺾어주시는 힘과 수지로 밀어주시는 힘을 이용해서, 같이 이용해서, 펼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다리 터지, 그, 이 자세에서 펼쳐주고, 중지랑 잡고, 아, 중지, 악지랑 잡고, 약간, 어, 중지로 회전을 주신 다음에 헬벤트로 마무리. 이게 브레이킹 던이에요. 뭐, 어렵긴 하겠지만, 나중에 익히시면 재밌는 기술이니까 꼭 익혀보시길 바랄게요. 이걸로 강좌는 마쳐보도록 할게요.